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권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모자 쓰고 지금 핫팩도 막 들고 다니고 영하 10도요 영하 10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서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어, 근데 가이드님 어? 여기 역사 좀 알려주세요. 어막 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네. 여기 봐봐. <웃음> 아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왕족하고 양반들이 여기에 모여 살던 곳이에요. 여기 옆에 경복궁 있는 거 알지? 옆에 경복궁이 있고 여기 옆에는 창덕궁이 있어. 그 중간에 여기 북천 한옥마을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 누가 지은 줄 알아? 누가 지었어? 2 0세기에 최초의 부동산 업자가 있어. 진세권이라고 있거든. 이런 집들을 지어 가지고 부동산업을 한 거지, 최초로. 그리고 다른 데 한옥촌 가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예전에 전통 가옥 같은 전통 한옥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큰 마당도 있고 밖에서 다 안으로 볼수 있단 말이야 어, 그치 근데 요런 데는 봐봐 다 밀폐가 돼 있어 요런 데막 대문도 있고 프라이버시를 완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형 한옥이야 그래서 여기는 한옥촌이 다 구조가 팔각지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디귿자 미음자로 돼 있어 이런 구조가 형태가 약간 풍수적인 것 때문에도 여기에 좀 많이 양반들이 살았던 거지.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좋아. 근데 여기 사실 여기 집들이 크지는 않아. 음. 어, 뭐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름답거죠? 되게 밖에는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와가막 보이잖아 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드라마도 많이 찍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도시의 느낌과 그런 전통적인 역사적인 느낌 그런 게 융합이 된 곳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와 여기는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과 이런 북촌한옥촌이 있는데 저 앞에만 보면 또막 되게 현대화된 도시화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생각을 해. 사진 찍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진짜 많이 찍어 <목소리> 안녕. 너무 추워요. <웃음>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손이 지금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앞머리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 나 머리 안멀 앞머리 앞머리 있어. 있어? 완전 머리 <웃음> 다 망쳐가지고 지금. 떡을 직접 파세요? 예. 백프로 사리여기. 아,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웃음> 야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먹어보고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오 어, 바삭해. 음, 어, 떡 맛있는데? 다 먹으면 안 돼? 음, 맛있어 점점 맛있어지는데 뭔가 맛이? 역광이라서 얼굴 시커멓게 나와, 대다 그거 왜 이제 말해? 아, 나 원래 얼굴색인 줄 알았잖아. 여기. 야, 너가, 너가 소개 좀 해줘봐. <웃음> 여기는 개동길인데 내가 제일 아끼는 골목 중한 곳입니다 네가 아끼는다고? <웃음> 어 내가 되게 애정하는 골목이야 여기 보다시피 되게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어 오래된 가게들도 많고 근데 또 새로운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친구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골목이랄까? <웃음> 이런 데도 느낌 있지? 짱고 싶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흑백 사진관인데 진짜 정통으로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진관이야. 그냥 사진을 찍기보다는 조금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이럴 수 있다고 하더라. 어, 여기 옷 진짜 귀엽다. 저 니트 뭐냐? 엄청 귀엽다. 가방도 귀여워. 뭐 디자이너 숍인가봐. 아! 나는 저기도 가봤는데 향수 만들 수 있는 곳이야 프로방스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거든 나한테 어울리는 향수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디퓨저나 향초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어 우와! 이 퍼즐이야 퍼즐 신기하다 여기 모습인가봐 이렇게 한옥으로 된데 여기도 갤러리야. 가서 들어가서 볼수 있어. 가볼까요? 근데 이런데 진짜 예쁘다. 아빠 여기 그대로 있다 그 그림이랑 끝이. 근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여기선 조용해야 돼. 너만 조용하면 돼. 저기 올라가봐. 희적 있어서 예쁜 것 같아, 강물들 우리 북천하고 개동길 다녀왔는데 더 이상 촬영하다가는 우리 큰일 날것 같아요 예, 진짜 우리 지금 쓰러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건축물 그리고 감성 있는 골목을 걷고 싶다면 북천으로 오세요! 북천으로 오세요! 안녕! 안녕. 밥 먹으러 가자 아, 배고파 어.